어심씨시부터즐도 있는 곳들은 다소 길가들입 아구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시장에서 시장 시장에서 시어에 시장에서 시에서시장장서시가에 국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향이가 있어요. 뭐지? 물고 같이 된거가지고 아파? 아프구나. 아, 해봐. 아, 아, 술 아, 아, <목소리> 학교 탈출 아, 학교 탈출 학교 아, 빨리 와 뭐하는 거라아 예. 구시시한 네. 번이 없네 우래 이빨기다 기분 좋아서 쓰리기기좋겠으면 좋겠다 됐다? <목소리> 응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지금 착팔치니왔습니다왔습니다 왔습니다. 왔어요. 습니다왔 그게 제 말랐어. <립사> 기루시뭐를통는 남아 있는